만네이스 원래 청고영이랑 할라 했는데 <웃음> 뭐 어쩔 수 없지 한번 정글 제도할게요 진짜 보여줄게요 아 님들 제드 정글 지금 진짜 개사김 정글링 속도가 풀캠이 3분 7초면 니달리급인데 이거 어찌 막냐 일단 정글링 속도가 나랑 비슷한 리신벤 원래 이기는 게임은 내가 공통점이 있어 초반에 사고가 안난다 제드 정글 할때는 일단 초반에 사고가 안나야돼요 바로 칼피 제드 정글은 제가 항상 말씀드렸죠 이거 국룰 스킨이라고 여기서 이제 크로마 꼭 초록색깔 드셔야 돼요 왜냐 얘는 부시 색깔이 보호색으로 됩니다 그리고 룬은 어둠 수확 순수 정글링 속도만 한번 보세요 정글링 속도만 저 자연스러운 풀캠 돌게요 선생님들. 풀캠 후에 탑 동선 밟으면 되겠구만. 속도 보셈! 개빠름! 이걸로 넘어가서 빠르게. 아 속도 빠르죠? 지금 나쁘지 않은 속도입니다 원래는 이 찍었어야 됐는데 하고 아, 풀캠까지 어 잘하면 3분 12초는 나올 것 같은데? 김어디? 뭐냐 얘? 아 꼬지지? 왜내 내 정글링을 맨날 방해하는 거야 이렇게? 아 달고. 미드 죽는 거는 내 계획이 없던 일이긴 해. 자, 아무튼 이 정도 속도 되게 빠른 거라고 저도 그렇게 듣고 있어요. 아래 조심해라. 나 이거 먹는다. 나이스. 아 당했습니다. 아니 아래 당해주지 말라니께. 에? 그니까 가자 여 잡았네 나이스 계속 이런 식으로 돌아가면 잘 돌아가겠죠 혼자 잘하고만. 좋아 나 빼도. 이러면 아래 조심. 아래 조심해줘. 나이스. 이거 먹으면 안 되겠다. 이거 빨리 띄워줘야지. 동선은 안꼬면잘 나오죠 저제드갱 제일 좋은거 직선갱 아, 형 적을 오빠 나 이거 좀 와줘 의이전를 근데 이런건 또 못참지 미드도 노으이고집갔다고 한번 드락사를 바로 사오면 될것 같음 그걸 많이 안해서 바텀 이번에 잡자 아까울 것 같긴 한데 바텀 쪽 한번 풀어줘야겠다 이번엔 왜안 있니? <웃음> 전령 먹을게요 오우 좋아 이러면 먹을만하지 않냐? 똥차 한번 탑으로 안 풀어도 되고 미드 한번 풀죠 이거 아 늦었다 네이스, 네이스, 네이스. 아니 이게 뚫리네. 뭐야? 나한테 와. 내가 피의 서병실. 제나 한번 탑을 잡자. 제나가 무리한 거네. 음잘 네, 가고. 이거의 장점. 암살을 일대 일은 절대 안 진다. 근데 이런 거만 안 나오면... 너무 위험하네. 뭐하냐? 레전드는 잘 보셈. 하나에, 두 대, 세 대, 네 대, 다섯 대. 용 데미지 살벌하게 들어가긴 한데. 다섯 대 나오는 챔프가 어딨냐고. 제드 정글 꼭 하세요, 님들. 한, 한 일반 게임 먼저 해보고, 안 된다 싶으면 좀 갈라요. 속도가 빨라, 속도가. 드락이 더 좋긴 하겠다. 조이 있는 판 빼고는. 에이스? 오딜 센데? 야 그만하면 안되냐? 나 그만하고 싶은데? 난 안한다 얘들아 오 잘하네 얘들 자아라고 그리고 드럭은 둘 중에 하나 선택하시면 됩니다 님들 아무거나 가셔도 돼요 잘 맞는거 가세요 둘 중에 하나 모탑을 파악을 했으니 와우 데미지 살벌하다 근데 진짜 수확이 좋다 정글은 내가 느껴본 바는 어 또 인정님들 괜찮죠 제드 정글 딜량도 나쁘지 않고 이거 풀캠 동선 돌면은 진짜 빠를 것 같아.